Dribble and t a c Dribble. Now i g o t 리듬, 리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Go. 나이스. Go, go, go, go. Oh. Yeah. go, go, go, go. Go, go, go, go, go. g o w n d o w Good. Yeah. 자, 오늘 레더 컨트롤로 몸을 풀 텐데 이 레더는 굉장히 중요해요. 농구는 스텝이거든요, 스텝. 스텝하고 박자, 리듬. 그리고 발, 발목 힘. 찝는 발목 힘. 이 스텝, 스텝발라지 야 농구 잘할 수있는그 스텝으로 먼저 훈련을 할 거야 그리고 또 움직이면서 스텝 운동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드리블링하는 그 연습을 할 거야 자, 처음에는 몸풀기로 한 칸에 한 발이야 한 칸에 한발 오른발부터 한 칸에 두발 자, 고! good,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i c e 세발 발이 바뀌어 원, 투, 쓰리 오른발, 왼발 처음에는 박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골반을 살살 틀어, 틀어주면서 박자를 맞추는 게 중요해. 둘, 셋. 하나, 둘, 셋. 처음에는 천천히, 중간쯤 익숙해지면은 리듬을 타면서 빨리. Okay, 그다음 셔플 옆에서 라이프 레프트 라이프 그다음에 레프트 다음 라운드 두 쓰리 와우 우그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이제부터 드리블이 들어갈 거야 맨 마지막 발 디딜 때 드리블 땅 치면 돼 그리고 드리블 치고 바로 캐치 자, 이건 중요한 거는 자세를 최대한 낮춰서요 셔프 똑같이, 하나 둘 캐치 캐치 빨리, 빨리 해야 되고 드리블도 세게 때려야 돼 자세도 낮춰야 되고 땅땅굿 <목소리> <당, 당>, <목소리> 리듬 리듬 리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굿굿굿굿 <목소리> 굿, 굿, 굿.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야 굿굿굿굿 땅땅굿 Double out.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kay. Nice. Well, okay. Go. There's no, there's no, there's no, there's no. Left. Lefty, no, no. lefty. Left Push it. Nice, nice, nice, oh, nice, yeah. nice. Yeah. 자, go. Go. Okay. 여기 는 셔플 아웃 드리블 원투 쓰리 포스리렉 okay. 스루 할때 들어 가고 okay. 몸을 그대로 가고, 다리만 스텝만 들어가는 거야. 캐치. 캐치할 때 나오고 그래요? 나오고 원투원투원투자 이거는 자세를 낮춰야지만 힘을 힘이 받아 캐치가 좀 요아보가 캐치가 좀 늦어 그렇지 와와와 와. 오케이 오케이 그그그와 나이스 나이스 또 비하인드 건너뛰고 섞어서 레이가 한번 비하인드 한번 공은 왼손으로만 넣는 거예요 처음에 왼손으로만 그러면 공이 돌게 돼 있어 레스로 캐치 비하인드 1, 2, 1, 2, 1, 2, 1, 2, 1, 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오면 돼 수루할 때 들어가고 캐치할 때만 나오고 나이스, 굿, 굿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우 투원투원투어 오, 좋다. 오! 투! 나이스 나이스. 고! 원투 투. 아웃사이드 캐치. 캐치 아웃사이드. 오케이. 투 원. 한 칸에 두개 드리블 두 번이 떨어져야 돼. 조건한칸 가운데. 다리를 벌리고 스텝을 만드는 거야. 체인지, 맥.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원. 한 칸에 드리을두 번. 너무 높아. 자세가 너무 높아. 더 낮춰야 돼. <웃음> 자, 고! 고! 저쪽은 레벨이 아니고, 인앤 아웃 더블 크로스 오버 렉 스루 자 여기서 오른손부터 인앤 아웃 인앤 아웃 원투 스루 하나 원투 스루 three, three, okay.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자고인앤 아웃 체인 체인 레그 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 나이스 원투 쓰리 포고 이제 라우 체인지 체인지 레그. 이래 라우 체인지 체인지 레그. 나스 아직 많은데 줄었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웃음> 오른손부터 스루 비안드. 스텝을 계속 움직여줘야 돼 이렇게. 양쪽으로 원투원투원투원투원투원투원투원투원투 잘하고 있는데 더 이렇게 바꿔주는 게더 좋아 바꿔주는 게 세븐 원투나이스굿나이스나이스와 좋아 좋아 좋아 또또 네, 그, 그, 그. 이런 스텝 연습 그리고 움직이면서 하는 드리블 연습 해야지 내가 시합 때 자유자재로 움직일 때는 거야 스텝 도더 빨라지게 빨라야 돼. 순간적인 스피드가 제일 중요해. 내가 두부 단차,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빠르는 진짜밖에 쉬운 거야. 슬로우 하다가 순발력 있게 움직이고, 슬로우 하다가 낮아지고 들어가고. 이런 동작이 돼야돼 임팩트 이런 훈련 토대로 그런 연습 그 기술들이 나오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물 한잔! 물 먹고! 물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